안녕하세요. 좋은 아입니다 2021년도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아, 2020년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이 그리고 남긴 것도 없이 그렇게 한 해가 또 지나갔습니다. 이번 해는 좀더 좋아지겠지 내일이면 좀더 달라지겠지 이게 또한 해를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아쉬운 점도 좀 많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올해 뭐 <웃음>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올해 저는 직장에 또 바꿨습니다 저는 현장을 다녀오겠습니다 수고하십쇼 식사합시다 96만9천원에 배달이 <놀람> 93만36백 <놀람> <3600 원>. 150? 2여 <놀람> 만여 아, 정신없었다니 머리도 아프네늘 약이나 좀 사먹고 가야되겠다 안녕하세요 학생 하나만 하나 주세요 어,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약 먹고 일해야지 어떻게 춤전 다녀오겠습니다 과장님 30대 미혼 네. 소비 패턴에 대해서 한 달에 얼마를 쓰세요? 한 달에 그래도 월급의 절반은 무조건 저축하고요. 어... 저축하고도 현금으로 통장에 한50 정도는 그래도 남는 것 같아요. 고정 지출은 또 뭐가 있어요? 핸드폰 비 아이폰 12 프로로 바꾸면서 이제 5 요금제가 좀 비싸잖아요. <웃음> 요금제가 좀 비싼 거한 15만 원? 어, 좀, 네. 좀 내네요. 어. 네.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최근에 이제 집 구매하면서 대출 음. 네. 이것저것 하면 고정 비용이 그래도 한 80만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없어서 <웃음> 이제 한 달에 저축할 거 저축하고 월급 절반 저축하고 <웃음> 쓰고도? 쓰고도 30에서 50이 남는다 아, 아, 여자친구가 네. 없어야 된다 여자친구가 없어야 돈을 모을 수 있다 아, 그렇지. 보면은 스무 살때막 이렇게 기복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특별하게 뭐뭐야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어 많이 벌 때는 많이 벌고 많이 쓰고 못벌 때는 그냥 쫄쫄 굶고 막 그런 극단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크게 이렇게 돈을 모으고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게 참 아쉬운 점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음, 좀 계산하면서 좀 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올해의 삶을 반성하면서 내년에는 좀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각오를 다지면서 고정제출비용 한번 어,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자동차 할부금이 나갔습니다 올해는 이제 자동차 할부금이 나가지 않아요 남자들 욕심이 있잖아요 차 바꾸고 싶고 좋은 차 나오면 또 이렇게 눈 돌리고 막 하는데 이 자동차 할부금 내는게 막 지쳤어 근데 이제 올해부터 안내다 보니까 나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차량을 바꿀 생각이 없어 잘 나가거든 어, 잘나가고 연비도 아직까지는 좋고 자동차 할부금은 0원이고요 자동차세 1기분으로 19만 1730원 2기분 17만 8 930원 1년에 자동차세는 37만 660원 인데 1년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3만 888원 주유비 같은 경우 어, 요거 저희 같은 경우는 차량을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경유차입니다 한 달에 주유비로는 6만원 나옵니다 거의 6만원 다못 써요 주유비 6만원 아 여기 빠졌네요 자동차 보험료 34,000원이 나갑니다 꼴에 외제차랍시고 작년에 1년에 자동차 보험료가 120에서 0 30 0 30정도 나갔었는데 퍼마일 자동차 보험으로 바꿨습니다 사용량이 원체 적어요 보면 한 달에 주유비가 6만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와이프가 출퇴근하는 용도 가족끼리 또 외출 잠깐 하는 정도 장보러 가는 정도 요 정도만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퍼마일 자동차 보험으로 바꾸면서 한 달에 34,000원이라는 금액으로 나가고 있고요 이게 진짜 큰 역할을 한것 같아요. 쨌든 고정 지출 비용을 줄이는데 가장 큰 역할 핸드폰 비용으로 64,000원 저희 와이프랑 딸까지 포함해서 134,000원이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비죠. 두 친구가 나가는 비용이 20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61,000원, 261,000원의 보험 비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또 집값 걱정 전세자금 대출이나 뭐 기타 등등 나가는 비용들이 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집값으로 나가는 비용이 없어요 처가살이도 괜찮다 한번 적극 추천해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매달 다달이 나가는 렌탈 비용이 참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계산을 하다보면 또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다 쌓이다 보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마의자 렌탈이 끝난 이후부터는 저희는 추가적으로 렌탈을 하거나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렌탈 비용은 정수기, 얼음 정수기 이두 가지 5만 천원 그리고 이제 저희 딸 주하 교육비용 매달 나가는 교육비용은 32만 원입니다 딱 지금은 현재 영어학원 한 군데만 보내고요 여기에는 교재비, 픽업비 포함이 돼 있는 비용입니다 3 이만원다 계산을 해보니까, 음, 85만 6888원. 근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면. 근데 여기 플러스 알파 생활비가 대략적으로 한 달에 150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끼려고 아껴보면서 살고는 있지만, 뭐 외식비용 포함해서 거의 한 달에 150 정도. 나갑니다. 생활비 포함하면 한 달에 뭐한240 정도. 2년 전에 이제 계산을 했을 때는 한 달에 뭐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한400 정도 나갔었습니다. 매번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고칠 부분 고쳐가면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평균 매달 한240 정도 쓴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살펴보니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굶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 줄인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참 각박하다.